안녕하세요. 저는 북사이프러스에서 온 조용성 선교사입니다. 에, 북사이프러스는 에,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땅인데 지구상에 에,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에,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1974년에 사이프러스 전쟁이 나면서 남쪽 남쪽은 그리스, 북쪽은 터키 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 사이프러스에 간 지는 올해 3년이 되었고요. 제가 터키 선교사로 갔던 것은 1987년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에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배의 법칙입니다. 이 복음은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에 제가 살고 있는 터키는 이 터키의 민족이 한 9,700만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친 에 인구지만 에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터키 사람들은 일억. 8천 거의 2억의 민족이 중국 신강성에서부터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젤바이잔, 그리고 이 터키까지 흩어진 터키인들이 한 1억 8천 2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은 나눠줘야 된다. 분배의 법칙을 따라.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은혜에 갚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터키 하면 우리나라 6.25 때 16개국 유엔의 회원국 중에 터키 군대가 여섯 번째로 파병을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6.25때만 해도 2개의 여단이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보면 연대 병력이 2,700명에서 3,000명입니다. 여단 병력은 한 1,700명 되는데 아마 일시에 오지 않았지만 이개 여단이 터키 군대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실학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군대가 얼마나 용감 용감하고 용맹스럽게 6.25 전쟁 때 싸웠느냐면 이 터키 군대가 압록강 마지막 최전선을 지키는 군대가 터키 군대였습니다.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때 터키는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유명한 터키 역사에 실화가 있습니다. 한 연대장이 마지막 밀려오는 중공군을 향해서 최후의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장은 후일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로 연대장의 군복을 벗고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장이 조국에 돌아와서 국회에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한국전전에 참전해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제대로 했는가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연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터키 군대는 작전 명령에 후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터키의 국회에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이 연대장을 원스타로 진급해 주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때 터키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던 군, 군, 군인이 78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6.25 때 2,1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전쟁, 우리가 다시는 기억할 수 없는 이런 조국의 분단의 아픔 속에 이런 전쟁을 했던 16개국 중의 터키 군대가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우리의 조국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혈맹국 그래서 터키 말에는 카르데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엄마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카르데시라고 형제국가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터키 땅을 향해서 은혜를 갚으러 갔습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터키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배운 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터키 선교사로 두 번째 은혜가프로 갔습니다. 세 번째 제가 터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한국과 터키의 언어 자체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이 랭귀스틱 언어학에서는 우랄 알타이 어군에 속해 있는 언어가 한국말 터키 말, 몽고 말, 헝거리 말, 핀란드 말을 우랄 알타 여군에 속해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터키어와 한국은 언어는 어순이 같이 나갑니다. 제가 가끔 예, 터키 말이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당신은 어디 에 가십니까? 우리 한국 말로 말하면 터키 말에는 siz 네레에 기디오르슨 이렇게 말하는데 시스라는 말은 당신입니다 네레에라는 것은 척격인데 어디에 말입니다 기디오르슨 하면 가십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당신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국 사람들이 터키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터키와 한국이 에,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족, 가족이 중심이 중요한데 터키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터키말의 어, 유사 언어들 가운데 링귀스트 언어학자들이 대략 한 150단어에서 200단어만 돼도 유사 언어라고 말하는데 터키말과 한국말이 180여 단어의 유사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벌 하면 제가 방금 전에 꿀을 먹었는데 꿀을 발, 벌을 꿀을 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촌놈이라서 목을 모가지라고 하는데 터키 말로는 보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호박하면 터키 말로는 카박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유사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 그러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터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세 번째 터키 선교사를 지원했고요. 네 번째 제가 터키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슬림들은 제가 터키에 처음 갔을 때이 학생 신분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에 선교사의 신분으로 갈수 없어서 학생 신분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이 한국과 터키의 유사성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터키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 역사학을 전공했는데요. 여기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제 주임 교수가 어느 날 저에게 동양사를 한번 가르쳐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부에 한국사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에, 이 한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참 강의를 하는데, 이, 우리로 말하면 사범대학입니다. 터키는 에 l t 파큘테라고 말하는데, 사범대학의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종교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의아하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불교 나라로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30년 경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기독교 인구의 27% 30%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모슬림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림 종교법에 의하면 종교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터키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 이네 가지가 늘 제가 이 간증하곤 합니다. 첫째는 분배의 법칙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갚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입니다. 네 번째는 이슬람 국가의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은 한 선교사의 간증은 저를 선교지에 머무르게 했고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한 3년 후에 1987년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3년 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선교지를 출수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에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축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에 저는 국제 CCC 캠프스 크루세이드라고 대학생 선교에 한나라의 심장부인 대학의 보그마를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에 선교사들 현지인 스탭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제 책임자에게 나는 아무래도 에, 선교가 힘들어서 돌아가야 될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싱긋이 웃으면서 1년만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돌아가라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하고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4년하고 가는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6년을 선교지에서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그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에서 살면서 바닷가를 이렇게 아내와 함께 거닐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케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하나님 무뇌라. 한양 없는 눈에, 갚을 길 없는 눈에, 내 삶을 해워사도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지난 30년을, 36년을 걸어왔던 것은 행복한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36년에 선교를 걸어왔던 여정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다운 선교사로 빚으셨습니다. 저를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모슬렘 땅에 머물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을,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저는 특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3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저는 선교를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한 선교사의 행복,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즐겁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족족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특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희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